요 <웃음> 어, 어떤 분은 왜 유인물을 안 주세요? <웃음> 제가 조금 해 보니까 어, 제 느낌으로는 조금 집중이 조금 안 되는 것 같, 조금 산만한 것같아서 제가 지난 주부터 유인물을 예, 제가 안 만듭니다. 근데 어, 목사님 원고가 필요합니다라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방송 요청 게시판에 들어가면 제주일설교 금전설교가 원고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어, 예, 목사님의 그 어, 내용에 대해서 원고를 좀 제가 좀 다운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출력만 하면 예, 다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나 어떻게 홈페이지 들어가는지 모르고 출력도 안돼 하는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오늘 이 서가리육장도 예 여러분이 나눠주는 유인물보다 훨씬 더 오리지널 예, 원본 텍스트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 여러분 많이 포가하시길 축복합니다 <웃음>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있어요 몇살밖에안나와자 여러분 우리 스가랴 오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자6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자 스가랴 선지자는 몇개 환상을 보았을까요? 네, 예,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따라서 여덟 개 환상. 네. 근데 이 여덟 개 환상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지 않았겠죠. 일차적인 목적은 성전 건축. 제2의 성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여덟가지 환상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1차적으로는 성전건축의 용기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 나타내 주는 그 메시지다 그래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활동한 후에 400년이 지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가리아스는 어,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렇게 뭡니까? 소개하고 있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어,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스가랴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여덟 번째 환상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어, 개 환상들 잠깐 나누었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어, 기억을 더듬어서 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조금 어, 기억을 보충해 드린 의미에서 일곱 개 환상들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환상의 제목은 한번 띄워 보실래요? 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의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분이 있는 환상이에요 그 홍마를 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는 활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면 그 골짜기 속의 화석류 나무에 홍마 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란 가운데 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자 어떤 환상일까요? 한번 그 환상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네 불과 대장장이 환상이다. 자이내 불은 네 예루살렘을 해친 불이에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네개의 뿔이 있는데 이것을 내대장장이가 와서 그냥 확 뽑아버리더라 확 부숴버리는 이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대장장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니다내 뿔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내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괴롭힌 내게 네 강대국을 가리키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아멘, 그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그 심판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자, 청량주를 잡은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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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설자가 되시고 교회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이 네 번째 환상 3장에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이죠 그리고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그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신칭이 이신득의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준 환상이 네 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웃음> 다섯 번째 환상은 사장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하지 않을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네, 제가 유인물의 그림 조금 기억나세요? 네, 두 감남나무가 써있고 두 감남나무로부터 순금 등대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상 이것이 다섯 번째 환상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성령을 부어셔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기미이 어, 24시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더라. 그 감람나무가 구약에서는 수룩발베가 여호수아였지만 이것이 신약 세대에 넘어오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오늘. 어떤 청년하고 저녁 짜장면 먹다가 신천지 잠깐 이 친구가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뭐두 감남나무 이야기를 하는 두 감남나무가 나중에 연결하는 시키는 것이 이게 이만희 쪽으로 연결시켜더라 그두 감남무 그렇게 하는, 박태선 연결시키고 이단들이 다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감남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장에서 다섯 번째 환상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로 바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장 칠 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 앞뒤에 하나님 말씀이 쫙 적혀있죠. 그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가. 여섯 번째 환상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더라. 하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라는 그릇 속에 악을 의미하는 여인이 들어있고 여인이 막그 에바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나보로 뚜껑을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하고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는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 나라든지 그 악을 청량해서 양이 차게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의미가 일곱 번째 환상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환상에 이르기까지 총 일곱 개의 환상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환상 이제 네 병거의 환상으로 오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환상에는 두 산이 나와요 두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1절을 성경가에서 1절을 한번 보시고 또 앞에 아마 ppt도 예, 나올 겁니다 뭐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 한번 6장 1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두 산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산이 어떤 산이다? 구리산 노수로 만든 산인데 그 노수로 만든 산 사이에서 내 병거 전차 네대가쑥 나오는 이 환상을 스가레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은 뭘의미하느냐 산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 이걸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구리 노선, 힘을 상징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산은 뭘 상징한다고요? 불변성 그 다음에 구리, 노선 뭘 힘을 상징한다 옛날에 돌같은 것으로 무기를 삼을 때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 싸우는 족속들을 히타이트 족속 핫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핫족속과 맞설 대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싸움의 족속이 핫족속입니다 그때부터 이 노 구리는 힘의 상징, 권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힘의 상징. 따라합시다. 불변하는 힘의 상징이다. 그렇게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리산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이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이다 이렇게 종칼비는 이구리산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 오늘 조금 신학적인 요구를 좀 써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100%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띄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저기 보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정대로, 그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원대로 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다음 요절 한절더띄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 예상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않는 일을 예측부터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략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기 시 때문에 미래 일도 예측부터 보이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리켜서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개의 구리산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뭐냐? 두 개의 구리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알렐루야? 불변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뜻이 있고 당신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그 작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두 가지 방편으로 이루어가십니다. 따라시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 네, 따라십 창조와 섭리. 창조는 이미 완성된 일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도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게 존 칼빈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두 노산사에서 이 나오는 내네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마차가 있었죠 노산 사이에 나오는 마차가 있었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뭐라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병거가 뭡니까? 저두개 노산에서 나오는 저 병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는 내 바람이다 바람이다 여러분 이 바람이 뭐냐? 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할렐루야 이 현대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에는 내 네, 영이 이렇게 아예 그냥 바람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내 네 병거는 두 노산사에서 나오는 내네 병거는 뭐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명령으로 쫙 나오는 영이 영이 뭐냐?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면 일하러 나가는 이영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뭐냐 천사들 영을 보내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오늘 스가리아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영 그 어, 영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병마 그 전차를 누가 이끄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에, 설명하고 있죠. 붉은 말, 홍마인데요. 홍마는 지상에서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홍마가 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홍마가 가면 붉은 말이 가면. 두 번째 변거는 뭐냐? 흑마들이 이끈다고 그랬죠? 흑마, 금은 말 금은 말은 기근과 핍절의 상징입니다. 흑마가 오면 땅에서 부요를 제하고 기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흑마. 흑마가 가는 곳에는 그냥 땅이 그냥 그냥 핍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거는 백마가 이끈다고 했는데 백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백마가 가면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압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배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병거는 어떤 말? 어룽진 말이 있건다. 어룽진 말은 혼합된 색깔을 말하는 거든요. 홍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백색도 있다. 근데 이 어룽진 말이 가면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원수들도 다 압제가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 말들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6절인데요. 한번 6절 읽가볼까 자. 금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자 제가 금은 말은 뭘 의미하더라? 금은 말 가면 기근이 일어난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막 이게 엉망이 되는 거,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그 금은 말이 어디 로갔다 북쪽으로 갔다. 북쪽이 뭐냐 봐. 이스라엘이 이제 센터죠. 이 말씀의 중심이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땅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아간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흑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갔다? 남쪽 땅으로 나갔다. 자, 이스라엘에서 남쪽 땅은 애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남쪽은 애국, 북쪽으로 해서. 동, 동, 동북쪽은 바벨론이딱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한 애굽에 어룽진 말을 보내서 어룽진 말이 가면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온갖 안 좋은 재앙들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더라. 자그 말을 애굽에 보내서 각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북쪽의 말이 두 마리가 가고 남쪽의 말이 한 마리가 갔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저지른 죄악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바벨론의 애국보다 두 배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모두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형편없는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이 애굽과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하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뭡니까? 이 바벨론은 뒤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역사 보면 이 바벨론 북쪽에 무슨 말이 같다고 그랬어요? 응? 어? 보세요 북쪽에 무슨 말이 같다 보시 <웃음> 여기 보세요 모래 금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육 절에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흰 말도 그들 따로 갔다 그랬죠? 그죠 북쪽 따로 검은 말과 흰 말이 가면서 이검은 말은 뭘 상징한다? 예 기근을 상징하고 또흰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 압제 그러니까 메데바사 제국에서 이 바벨론은 무참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나라는 이 바벨론은 사라지고 한나라는 너무나도 초라해진 것입니다. 자뭘 말하느냐 바로 이 역사 진행 모든 과정 속에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이 엎어지고 이 여덟 번째 환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운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내대 바사에 의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멸망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운명까지도 애굽의 운명까지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힘을 가지고 천사를 부리시면서 바벨론에 검은말흰말 보내고 남쪽에 어룽진 말을 보내고 천사를 부리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천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내 변거가 꼭 어떤 지정된 내교의 제국을 의미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방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일체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문명이나 제국이나 혹은 사회를 심판하실때그 심판의 방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자 어떤 나라는 검은 말을 보내고 어떤 때는 홍말을 보내고 어떤 때는 어롱진 말을 보내고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기건으로 어떤 때는 정권교체로 어떤 때는 강력한 통, 통치로 하나님은 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내 평가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우연히 전쟁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고 우연히 멸망하고 안되니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멸망의 모든 그 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이 그래서 두 개의 사는 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뜻, 작정,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이 있는데 이 역사 운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더라 당신의 부리시는 천사, 할렐루야 이것이 서가리에서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말들로 표시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들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계에서는 뭐 어떤 전쟁으로 뒤엎어지기도 하고 또 정권교체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또 완전히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또 어, 새롭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에 따라 당신의 하나님의 착징에 따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가리 사장의 여러분 환상이에 자 우리 새날교회 역사의 주인도 누구이실까요? 아멘 또 여러분 더 좋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 속에 섭리가 운데 작동되겠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도 우연히 왔다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나간에처럼 살다가 우연히 가는 거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그분께 주권을 계속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에. 6장 이제 8절 정도까지 봤고 6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아홉 번째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환상이라기보다 구절 시작을 6장 9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8개 환상의 어떤 총체적인 결론과 가깝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9절과 10절을 한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니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음, 자,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지명이 됩니다. 자, 9절과 10절에는 그세 사람의 이름이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헬데 또 누가 있어요? 도비야 또 여디야 그렇게 나왔지만 14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14절에는 뭐죠? 헬렘 따라합시다 따라 헬렘 따라합시다 헬렘 헬데, 도비야, 여디야 이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했다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6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체사장 요소의 머리에 씌우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과 금을 받았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 멸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더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 그러자 그 멸류관을 쓴 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으로 취임합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자리에 취임하는 장면이 11절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선 그 금과 은을 내놓은 네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적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 사람의 헌신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혹은 새로운 은약의 시대가 바로 이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자 이들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긴 이네 사람이 한마디로 물질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과 금을 기꺼이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주목하여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셨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자. 그 멸류가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와 서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기로 영원히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은과 금 자기들의 물질을 내어서 멸류관을 만들어 그 멸류관을 누구에게 세웁니까? 예? 대제사장 요수에게 씌움으로 그요수와가 대제사장인데 왕으로 등극하는 이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은 엄격히 구별됐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 왕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는 주님의 임대를 오게 하시는데 헌신한 인물이 누구냐? 헬데, 헬렌, 도비야, 여디하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어져갑니다 자, 봅시다 그 일들을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자, 이제 요수와의 그러니까 멸류관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요수의 대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수와는 본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요소는 이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죠. 자,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엄격히 구별되었어요 때로는 제사장과 왕사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제사장과 왕권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곧 왕이 됩니다 제사장과 왕사의 평화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문은 요수아가 왕관을 썼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와 통치자인 수루파빌이 하나가 되어서 제2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겁니다. 자 제가 스가리아 강에서 저는 거의 매장마다 이중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중성취는 구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중성취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사장이면서 왕이 된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장차 오실 한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왕관을 동시에 쓰고 있는 이 어떤 한 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기름붐 받은 자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위에 오를 때 기름붐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저 기름붐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붐 주셔서 오신 메시아는 뜻인데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붐 주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발견했던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엄 받으신 분이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한꺼번에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실존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협력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2의 성전은 요소와 수룹바벨의 협력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러면 이 제2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다시 신약시대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그 신약시대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느냐 요소와 수룹바벨의그 기능을 합친 누구시라고요? 왕과 제사의 역권을 합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신약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교회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상징적인 표현이 1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12절까지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 순, 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와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만군의 여호께서 여호수와를 싹이라 지나면 성경은 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싹이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근데 싹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그분을 싹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것이요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53장 2절 쓰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of 다 자, 연한 순과 뿌리는 화려한 모습 없이 조용히 돋아납니다. 그러나 그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미지가 이싹순 이미지로 표현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의 생애 전체가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다 막 광고하고 떠들썩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구유의 조용한 싹처럼 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조용히 태어나심으로 시작된 그분의 생애는 온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생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강경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를 씹절 읽어볼까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비단 곧 있을 성전 재금만 겨냥한 예언이 아니라 스가라는 좀더 멀리 있는 사건을 예언하죠. 다시 말하면 스가라는 수많은 이망인들이 먼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신약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먼데 사람이 와서, 자이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의 선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주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오순절날 광장으로 모여든 세계 도치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썼던 말씀이죠 예수 그스도의 복음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땅끝저먼 데로부터 주님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 스가라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 이 우리 새날개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하면 먼데 사람들이, 먼데 사람들. 와가지고 새날개 건축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비합도 근처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자, 이 삼성기업의 창업자인 이병철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에 대한 24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전쟁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도 이병철씨가 했다고 사람. 신이 인간을 사랑하면 왜 전쟁을 줍니까? 왜 고통을 줍니까? 왜 죽음을 줍니까?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스가라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홍마와 백마와 어룽진 말을 보내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속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역사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과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세계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 우연사관을 따라야 합니까? 음모사관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 두 가지는 다 성경적인 사관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해야 될 인류 가운데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거기서 영생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역사 운행의 목적이고 그얘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천사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독교 사관, 구속 사관, 섭리 사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스가랴 육 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본 여덟 개 총환상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리 6장에서 어,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요인은 다름아닌 내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스가랴 육장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는 소리는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내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 이름은 뭐냐? 헬렘 도비아 여디아 헨 왜? 이 이름이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름을 또 부릅니다 상징적이죠 이네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수룩밥의 성전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 바로 이네 사람으로 상징되는 헌신하는 사람 입으로만 헌신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헌신이 아니라 몸과 물질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합니까 말로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내 네 사람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고 나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드디어 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구속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스가랴육 6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기 새날교회와 우리 부산국제기도의 집에 이스가랴 당시 주께서 기억하셨고 기념하셨던 네 사람과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새로운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스가랴 6장을 성경적 표시해 바랍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정리해보세요 6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잠깐 복습해볼까요? 자 두산 노산 노산은 뭘 상징합니까? 네, 불변하는 힘, 그죠? 내 병거가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 병거는 내 전차 그런데 그기가 병거를 누가 끕니까? 붉은 말, 금은 말, 이건 다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 영, 하나님의 영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가는 방향, <웃음>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또 애굽으로 그죠. 이제 나가죠. 그갈 때마다, 그 말들 갈 때마다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음, 전쟁이 일어나고, 정권은 바뀌게 되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국이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뭐 업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음,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절부터쭉 나가게 되면 음,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금과 은을 탁 부터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자. 아, 그 면류관을 누가 구 씌웁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음,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스타트되는 환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의그 머리에 씌우는 것은 이중 성체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운 그 왕관은 대제사장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더라. 당시 스르 스가렛 때에는 요수아와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앞장선 하나님의 쓰신 인물이라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바로 신약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 싹이라고 이름하시는 그분이 신약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 뭔데 사람들이 와서 와구함함을얻 여호와의 전은을 계속 건축해가는 이런일들이 앞으로 시대에 나타난다. 지금 그대로 지금 이스가랴 6장의 일들이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섭리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스가랴 당시 주께서 기억하셨고 기념하셨던 내사람과 네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은 일종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이분이 은금 면류관 하나 바친 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그 헌신 때문에 은과 금만 바쳤겠어요? 그 헌신 때문에. 뭡니까 수룩바벨 성전에 이 성전 건축이 힘있게 시작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교회 시작은 뭐냐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부터 그거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날교회께서 이 헌신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 기도의 집에 이런 내네 사람과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헌신의 사람이 너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